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1년 12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치료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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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시에서 코로나 이후에 감소세가 확인된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대되면서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백신 부작용은 한국에서도 증가하여 코베케라는 피해자 모임 이 있는데요. 38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라오스 인도 베트남에 리파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니파바이러스는 1999년 출몰한 이후 필리핀, 캄보디아에서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중국과 필리핀, 일본을 강타하여 사망과 피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풍 야토는 11월 말 일본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한국에도 폭우가 내린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2일 서울에는 86.9mm의 폭우가 내렸고 이란 폭우는 1 0 4년만에 최고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우가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스리랑카는 폭우로 22명이 사망했고 베트남은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하고 주요한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7일 장수성 인근 바다에는 5.0의 강진이 그리고 스찬 지역에는 4.7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일구, 인구 밀집이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대되면서 중국도 피해를 입고 있고 일부 지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홍수, 강풍이, 대만, 싱가폴 미얀마를 공격하고 사상자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대만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며 중국과 갈등이 증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대만에서는 12월 24일 화려인거대는 5.1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총독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대만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눈보라로 공항이 폐쇄되고 강진이 강타하며 몇몇 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위기를 겪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0일 일본의 유쿠 인근은 6.5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이 발생하고 화산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문압비 스무루 그리고 이부 화산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무루로 많은 피해가 야기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빌딩에 큰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태국에서는 9월 12일 이후에는 빌딩의 큰 화재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태풍이 파괴와 사상자를 얘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11월 말 이례적으로 태풍이 발생하였고 이 태풍 야또는 일본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델리 근처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6일 문바이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하여 20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1일 버스와 트럭 충돌로 1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는 폭탄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2일 아프간 군병원에서는 사고로 19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터키에서는 강진이 발생, 리딩을 파괴하고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터키에서는 폭탄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11월 8일 부터 19일까지 5.1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을 살펴보면 터키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부에서는 로켓 공격으로 12월 20일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캔들이 발생하고 경제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나 11월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6.8%가 상승하여 무려 4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7일 알류산 열도의 안드레아 노프에서는 5.2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캐러비안과 캐나다 일부 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허리케인 완다는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11월 7일 이후에 소멸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11월 30일 미시간고등학교에서는 15살 소전이 총기로 4명을 살해해서 큰 이슈가 되었고 11월 3일에는 북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방화범이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폭우와 홍수 그리고 강풍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8일 티에노메리디오날레에서는 3.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국지적 폭우가 발생하고 도로가 바위로 덮이며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테러로 학생과 교사가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베네룩스에서는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20일 스페인의 필로냐 등에는 시간당 150mm의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뭐 주민 23명 이상이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폭우가 사망과 파괴를 가져오며 경제가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작년 7월 7.1%인 실업수준이 올해는 8.1%로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미국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테러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21일 프랑스령 과들루페에서는 시위가 약탈 방화, 폭동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러로 런던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바다는 파도로 폭풍화이고 파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21일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였지만 큰 사망자는, 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팔마스에서는 용암이 분출하고 갈라진 틈으로 폭발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부단은 지속되고 아직도 이재민은 6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고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25일 러시아에서는 탄광사태로 5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 스페인의 카나리 제도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19일 5.1에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폭탄 공격이 발생한다는 예언은 시현되지 않았고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홍수 예보가 있었는데요. 인근 보스니아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1월 6일 보스니아에는 무려 시간당 114mm의 큰 폭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의 홍수 예언과 오스트리아의 산사태 예언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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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12월 예언입니다. 먼저 아시아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선이 한국의 서해안에 가라앉고 사망자가 발생하다 한다. 그리고 유명 가수의 사설이 바, 발생하며 겨울에도 임, 임에도 비록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심혈관 정지, 중풍, 마비, 혈전증, 알레르기, 면역 문제 등이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어, 지난달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는 예언을 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플루엔자는 일본 베트남 한국 필리핀에서 희생자를 야기하고 일부 지역은 폭풍과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입는 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폭풍과 바람이 강한 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만 대통령은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새로운 재앙이 국가를 강타 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대만 총통에 대한 예언은 많지만 아직은 큰뭐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11월 말에 대, 어, 이례적으로 태풍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강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도쿄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눈폭풍이 공항을 마비시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진과 가뭄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중국의 유명 회사가 위험에 처함으로 인하여 증권 거래소의 폭락이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이 국가를 강타하고 화산 폭발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프가리에서는 폭탄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차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공항에서는 눈보라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고 두번의 강진이 중부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 미얀마, 태국에는 연말에 심한 가뭄으로 농장이 피해를 입고 그 후에 또 폭우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테러 공격 및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자사의 질병이나 악천으로 인도 말레이아 인도와 말레이시아에는 각각 한 대의 항공기가 추락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심각한 홍수와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라오스는 분쟁으로 파괴와 사망자가 발생하며 홍수로도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버스가 충돌하며 캄보디아에서는 절벽에서의 사고로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폭우와 강한 바람 그리고 홍수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이례적으로 태풍이 일본 근처로 11월 말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주 예언입니다. 눈보라가 미국과 캐나다를 강타하여 피해를 입히고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발생하고 폭풍이 아리조나와 텍사스 일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어, 저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애리조나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개는 이 지역은 상당히 건조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진이 알래스카를 강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진이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예언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시위가 분쟁을 일으키며 폭, 폭우, 지진, 눈보라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열차 충돌로 사람이 사망하고 2021년 마지막 주에 테러 공격이 계획된다고 합니다. 눈보라로 일부 지역은 피해를 입고 테러로, 테러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테러로,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조종사가 그 백신 부작용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런던 공항 근처에서는 카르드 남자로 영국인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확대되고 관광도시들에 은 대한 폐쇄는 대중봉기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리 근처의 공격으로 무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복설이 루마니와 러시아, 불가리아, 폴란드를 강타하고 공항의 문제를 야기하며 일부 지역은 폭우와 홍수로 파괴를 당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보스니아 지역에 큰 폭우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강진이 스페인의 테레리페를 강타하고 라팔마스의 쿤브리비에아 화산이 폭발하며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에로 화산은 폭발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대한 테러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비가 일부 지역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폭풍과 눈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부는 폭우나 폭우로 나폭 홍수나 차량 사고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지역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높은 산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국과 같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여 관련 기술들을 많이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봉쇄로 경제 위기가 확대되고 정치인들에 대한 인기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에 는 있는 화산은 공항과 도로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특히 여름에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누르웨이에서는 선박이 실종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셀비아를 공격하고 경제 문제와 스캔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세르비아는 여러 번 방문했었 는데요 유고 내전 이후에는 경제가 많이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강진이 강타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달에도 탄광 붕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두세리노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미래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1년 12월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